너... 우와 여기 무슨 변호 너... 시체가 있는데요? 이빨 보세요. 지금 죽은 지좀 오래된 것 같은데 몸통은 다 뜯겨서 없고 머리만 이렇게 미라처럼 남아 있네요. 이야.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연어를 찾고 있는데요. 와, 지금 엄청 차요 물이. 와, 진짜 이제 추운 날씨라 그런지 제가 지금 이렇게 시... 바지 입고 들어왔는데도 와, 진짜 무상 걸릴 것 같아요. 유속이 생각보다 빠릅니다. 자 그럼 얼른 한번 잡아볼게요.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? 네. 오호. 보이다 어, 있다, 있다. 저기 저쪽, 저쪽에 있어요. 왜한 마리 있어요? 시체구나. 아, 이거 시체 시체. 엄청 큰데요, 근데? 네. 와, 근데 진짜 크요. 이게 자연산 연어잖아. 네. 오, 물 진짜 차다. 네, 아,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우와. 와, 무거워. 힘들어, 엄청 무거워요. 있어요? 오! 오! 오케이! 자, 다아와정상이으 어, 와, 여러분 드디어 연어가 나와줬습니다! 지금 이렇게 몸 구석구석에 세월? 살짝 이제 고생의 흔적들, 여러 가지 군데군데 나있고요 사실 저는 연어가 이렇게 국내에서 잡혀 있는지 몰랐어요. 저는 국내에 이렇게 연어가 올라오는 것도 잘 몰랐고 알래스카, 노르웨이 막 이런 데와 사는 건줄 알았지 국내에서도 산다는 건 저도 진짜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잡을 줄도 몰랐고 그냥 관찰겸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잡게 되니까 와 완전 신기하네요 이렇게 지금 시즌이 좀 늦어서 그런지 시체도 있었어요 진짜 크죠 이게? 이거 더큰거 같은데? 그쵸 이게 이게 한 이만하거든요 이건? 근데 이 친구는 좀 작아 보여. 네, 좀 작아요. 실제로 아 보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 친구가 좀더 크죠? 자 잡은 거 잡은 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건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. 좀 가네요 이제 의사나보다. 뭐 <웃음> 지금 저희 부르님께서 가시고리를 잡아오셨는데요. 무슨 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네 장가시인지 뭐일반 가시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확실히 가시고기 종류는 맞아요 저도 이거 가시고기도 처음 잡아보는 거고 되게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가네요 오늘 이제 탐험은 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좀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이거 풀어주시죠 네.